우와, 다들 오랜만이다. 오랜만. 오랜만. 오랜만. 아, 여기 있다. 쪼금해. 너무 커. 자기가 너무 쪼금해. 작은 걸로 해야겠지. 그치만 나한텐 이렇게 작은 건데. 나라들. 아! <웃음> <웃음> 어, 뭐야, <웃음> 이거? 어머. 자기 어, 너무 크잖아. <웃음> 빨리 작은 걸로 해. 어, 너무 귀엽잖아. 둘 다. 누구야? 애플이에요. 애플님, 안녕, 안녕. 안녕, 안녕. <웃음> 안녕. 오랜만이에요. 반가워요. 야, 반가워요. 반가워요. 어머. <웃음> 안녕. 아, 음, 99, 99, 99. 구구 구구 구구. 다가 어. 아야님. 네. 또 들으면서 하는 거죠잠만요 네, 그러니까요. Wattpla, Reason, 안녕, 안녕. 안녕, 안녕. 오랜만. 아이고, 오늘따라 왜 이렇게 둘다 귀여워 보이지? 야, 오랜만에 봐서 그런 건가? 야. 아우, 둘다 귀엽잖아. 야, 너무 귀여워. 달달하다. 응, <웃음> 아, 술 먹고 싶어진다. 달달해서. <웃음> 너무 달달하잖야 아, 부러운 커플이다. 아, <웃음> 고미 형 멋져. 고미 고미 멋다고아진다고 멋져 멋져. 아 귀여 어떡해. 이거 멋져? 원래 멋져, 멋진 카기지. 우리 그냥 멋져. 왜 멋져? 그냥 멋져. 그냥 멋져. 멋져? 행동이 어? 멋져? <웃음> 멋져. 행동이 멋져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안녕히 계세요.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 던지고 새 행복을 찾았 떠납니다. 여러분도 행복하세요. 올려야겠다. 아 너무 귀여워. 아 이건 너무 귀여서 워 안돼. 아 머리 아파. 근데 너무 좋아. 아, 아 너무 귀엽잖아.